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초동안 아무것도 감지가 안되면 이제 작동 할겁니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자 이제 더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이상 동작을 안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동작을 시키려면 이제 전원을 빼거나 아니면은 이 밑에 리셋 있는데 리셋을 눌러줄게요 리셋 눌렀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작동 중에 감지되면 멈춥니다.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.